초능력자에다가 이거 투명이어가지고 캐거 터질 확률이 진짜 오우. 높습니다 기기! 아 이거는 이거는 시체 신고하면 의심받아 이거 시체 신고하면 바로 의심받습니다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 하이 하이 이중에 한 어. 명은 오리 있다 오오 어, 저는 아니니까 1번님, 11번님 둘중 하나네요? <웃음> 어? 저도 아닌데? 그러면? 어? 그... 그럼 내가 오리클로 할게 11번님 오리다 1 1번이 오리다 1 <웃음> 1번이 <11번님> 오리다 <웃음> <웃음> 한 명밖에 없어 자만 오시죠 휑휑휑아 캐거를? 아 이거 시체가 T자 오른쪽 희생자 바로 위에 있죠 그쪽에 있었고요 저랑 11번님이랑 같이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제가 발견한 거거든요 어 15번님 위 쪽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아 이거 잠깐만 내가 이거 13번님 만난지가 별로 안 되는데 세상에나 바로 캐거를? 제가 그 뭐지 어디, 어디 거기 그 시기 책이 어디냐 네. 전전 위쪽에서 마주쳤는데? 이거 죽은 지 얼마 안된 거예요. 15번님 얘기는 초반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걸로는 못 잡고 왔고 그러니까 강당이면 시체랑 너무 멀어. 시체는 희생이 되나 바로 위에 있는 복도예요. 그리고 제가 실험실 있었는데 대 위로 복도로 누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닭발만 보여서 안 보였는데 혹시 누군지 말씀은 안 해주시겠죠. 어 뭐가 어, 어, 어떻게 어 어디 위쪽이요 실험실, 실험실 위쪽, 위쪽 복도야. 예. 네. 만약에 틱담의가능성 있는데요. 그게 저예요. 아. 제가 올라갔었다 내려왔거든요, 방금. 15번이 왜 말이 많아진 느낌이지? 아니, 심리적인 추리 같긴 한데, <웃음> 그냥 술술 막 불어. 아니, 이게 또. <웃음> 가만히 말안 했다 있으면 의심받을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초능력이 잡았나? 네. 얼마 안 됐다고 하면 캐고 의심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아 네, 제 뒤에 11번님 같이 님님 같이 발견했다아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터지는 걸본건 아닌데 시체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근데 이게 사실 희생이 재단 복도가 길어가지고 도망갔더라도 그 근처거든요 저희가 이제 대기실 그리고 독서실 쪽 해가지고 희생이 재단 위쪽에 간 거라 도망갔으면 은 이제 T자 아래쪽은 실험실 방향쪽 왼쪽으로 간 건데 제 시야에서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초능력자였을 가능성도 저는 봐요. 아무도 없었어 음. 시체만 있었어일 1번님 우리 음. 그 뭐지 지 잡는데 계속 가만히 서 계신 분 계속 가만히 있었거든요. 제가 2번입니다. 아, 왜 저입니다, 이 어, 번? 제가 저거 뭐지 1번님 놀리려고 따라가다가 반대쪽으로 가, 가려고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울렸거든요. 근데 그분 계속 그대 아에 있었거든요. 그게 9번님인가요. 네. 초등력다면 9번님도 의심이 되긴 하지만 말만은 15번님도 의심이 되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건 초능력 아니 고 초능력 아니에요 초등력 아니고요 17번님이 네, 그쪽에서 보고. 내려오셨어요 맞나요 17번님 17번님이 바로 방금 전에 내려오셨어요 그쪽에서 창고로 이그 뭐냐 팔만 있어요 하세요 아, 이거 끝나 끝났으니까 응 17번님이 그럼 거기 있었던 응. 거 맞아요? 저 창고에 있어요 지금 그럼 가능성 이 있는데 17번님도 9번님 혹시 보셨어요 17번님 내려오는 거맵을 어. 열고 다녀가지고 못보게 했는데 뭐 케이라고 생각하고 음.. 아 근데 17번님이 내려온 동선에 9번님 봤어요? 네 봤어요 근데 왜9번님이1 7번님 내려왔다고 얘기 안한 거지? 아마 뭐, 서있어서 그런 거같은 서있어서 그랬다? 일단 일단 알겠습니다 벤트? 벤트? 벤트? 어 벤트? 어, 벤 그렇게 <웃음> 벤트? 예? 아니 왜요? 왜요? 어 아니 죽은지 진짜 얼마 안된 거여가지고 그러면 15번님 저... 동선 의심이 되고 내가 어디 서냐면 시체가 여기 있었거든요? 시체가 여기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 근데 여기 시야가 도망갈 데가 없잖아 근데 시체만 있었다는 거는 초능력자 같아 아 15번님 이쪽에서 15번님 15번 이쪽에서 그로스됐어요아 응. 오케이 오케이 근데 9번님이 아까 쥐잡기 쪽에 가만히 있었다 그랬잖아요 쥐잡기 쪽에 가만히 있었던 네, 9번님이 아, 그것도 좀그 근처야 어그 근처여서 그 의심해야 될것 같아 저희 따로 다니죠 이거 직업사 일단은 쾌거 잡았고 구버님 구버님 가만히 있으면 초능격자 구버님 가만히 있으면 초능격자 저 어, 미션왕이에요 미션 미션왕 미션왕? 오케오케 미션왕 맞아요? 구버님 미션왕 맞아? 아 17번님 왜 자꾸 따라와요? 아 이거 시체 우리 벗어나자 시체에서 전전에 있었다 게요 아이고야 시체 창고 위에요 창고 위? 저기요? 어? 17번이 죽었는데? 일단 시체 창고 위? 뭐 정보 있는 사람은 없는 거 같네요 15번님에 대한 근데 제가 17번님도 지금 죽었거든요 근데 17번님을 제가 희생해지다 위에서 마지막에 봤었어요 근데 죽으신 겁니다 11, 12는 어디서 죽는구나 1번님 창고에서 오실 거아니어네 어, 네. 9번님! 9번님 강당에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제 1번님한테 저 미션 왕이에요. 그일러시로 네. 빠져서 실험실 줄. 중시 보신 분 있나요? 혹시 9번님? 저요. 아 오케이. 독서실에서 마주쳤어요. 거. 아 독서실에서 봤죠 14번님 마지막에 실험실에서 봤어요.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은 9번님 아닐 가능성이 있네 왜냐면 이게 시체가 지금 17, 17번님의 마지막을 본 데가 시생에 대단해가 독서실 사이에요 그때 독서실에 사람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1 5번님 시체는 창고에요 근데 강당에 9번님 계셨어가지고 의심했던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17번님은 헬리콘한테 먹힌 거 같거든요? 오늘 아까 거의 경크였어요 17번님 아 맞아 그쪽에서 내려오긴 했어 17번님 7번님 그러면 창고에서 오인데 이거는 지을 해봐야 되잖아 7번님이 창고에 어디 쪽에서 나왔어요 창고에서? 왼쪽이요. 어 왼쪽이요? 저 창고에서 태어나서 터널 입구에서 미션하고 15번님 마주치고 책장 쪽으로 올라가서 독서실에서 미션했을 때 지금 1번이랑 9번 마주쳤고요 아 맞아요 지금은 강당이거든요 창고가 아닌데요 그러면? 8번님은 어디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저그 강.. 대기실하고 강당 사이 있는몇번 보면 보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그러면 은 7번님이랑 8번님 두분 근처에 시체가 지금 있거든요 두 개나? 둘중 하나 아닐까요? 아 근데 저는 안 되는 게 저는 독서실에서 책 뽑아, 뽑아서 뽑아책 꽂고 다시 백한 거여가지고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은 시체가 희생의 대단에 하나 있고 창고에 하나 있는데 지금 독서실 강당 쪽에 세명이나 있어요 7번, 8번, 그리고 9번도 거의 있다 나온 거여가지고 세명이 어떻게 못 봤을 수 있지? 아니 근데 제가 강당에 갔을 때 15번이랑 크로스하고 강당 쪽으로 간 거라 7번님은 안될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때 7번님 방금 탐고해서오셨는데 아, 아니 아니에요. 독서실에서 책 뽑고 다시 꽂아넣고 그러고 강당 가고 가요. 그 오... 창고까지 안 갔어요. 맞아요. 이거 7번님보단 14번님이 의심돼요. 14번님 아까 17번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맞아요. 14번님 어디서요? 강당 쪽에서요 그건 기억이 없나고 제가 실험실 쪽 올라갔는데 10번님이 내려가셨거든요. 음. 맞나요? 10번님? 근데 더, 더 뭐지 터널, 터널 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 던전에서 아 이거 펠리컨은 잡아야 되는데 어, 1 4번이좀 의심돼요. 계속 왔다 갔다 거리셔는거니미션의심아미션인가 미션. 잡긴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 9번 님 가만히 있어 무조건 이거... 초능력이니까 조심하시고 예. 이거 종울리기 3초 전에 제가 능력 썼을 때 2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명이 펠리콘이 먹은 거야. 3명이나? 뭐. 네. 잠깐만 그럼 11, 먹었 11번, 2번, 17번님을 그럼 먹은 거네 시체 발견한 거 시체 발견한 거는 포함? 시체에 포함된 거니까 아, 다 먹었네 그럼1시 번님 견거 빼고 다 먹었네 그러면은 지금 다섯 번위동선이다위동선이야 내가, 내가 11번님이랑 12번님 못 봤어 위동선이야위동선 그러면 5번 5번 번 아니면은 잠깐 5번 아니면은 14번 아니면은 5번, 14번 둘중 하나 14번이 좀 의심돼요 14번? 잠깐만. 14번을 밑에서 못 봤어요 14번 못 봤다고? 오케이 오케이 14번, 14번 못 봤다고 하나 둘셋넷 지금 직업이 11개? 거짓말 칠수 있는 직업이 하나밖에 없네. 아 보안관인 척 해야겠다. 세번 이쪽. 아야 뭐? 내가 의심되는 사람 아이고. 누구? 어, 저저저기 저기 십. 십 번이 의심된대 어 오시, 제가 썰었고 아니 이게 왜 썰었냐면요 은 7번님이 직업적인 이유로 14번님이 너무 의심된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안 썰려고 그랬는데 14번님이 갑자기 윗무빙 쳤어 얘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윗무빙 쳐가지고 제가 그냥 썰었습니다 펠리콘 의심된대요 니가왜 의심되냐면요 영매사래요 7번님이 자기가 영매사라, 영매사인데 그 방금 전에 종치기 바로 전에 조사했는데 시체가 2개였는데 종치고 나니까 3개래요 근데 시체를 발견한게 15번님이고 그럼 15번님은 오리가 잡은거니까 11 12 17이 먹힌거예요 근데 제가 11 12를 못봤거든요 그럼11 12님은 위에 있었다는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독서실 강당 이쪽에 있었어가지고 그럼 위쪽에 있었던 사람이 14번님이어가지고 1 0번님이 의심된대요 그래서 제가 안썰려고 했는데 썰었습니다 네. 에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오리가 둘일것 같은데 기타서 안춰는 거니까 그러면 아니면 죽은 오리가 멍청하게 아무것도 일안 하는 걸 수도 에, 그럴 일은 없어요. 그거는 사보를 안 썼을 수도 있고 일단 혹시 또 다른 증거 같은 거 있으신 분 있나요? 정보나? 없으면은 권띠하죠 이거 내가 두 명이면 질 텐데 그렇긴 해요. 그러면 그 무조건 잡아야 돼 하나 어떻게 다시 종 칠까요 그러면은? 네네 네. 아 근데 뭐가 없어서 직공이라도 해야 돼 그러면은 정보를 내려면은 어, 종 한번 치죠 초능력 확증입니다 여러분들 초능력 확증 9번님 초능력자 아니죠? 아니요 네, 에 미션왕이라니까요 미션왕 치고는 반밖에 안 깨졌는데요? 제가 음지, 움직여줄 수 있을까요 제발? 제발 움직여주세요 미션하나봐요 아니 나만 미션하나봐 오케이 오케이 네 일단 직공이라도 해야 될것 같아서 종 쳤어요 저는 영매사니까 나머지 분들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할직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1번님 보안관 맞나요? 다른 분들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다 듣고 얘기할게요. 전 거의 거의 나왔으니까 다른 분들 먼저 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저는 엔지니어요그 제가 5번님하고 어, 5번님이 오리가 아닌 걸알아요 아, 어, 5번이 벤트 탑 뜹니다. 제가 엔지한 명은 일단 비둘기라는 거네요. 둘다 벤트 탔다고 하면은 그럼 9번님은 어떻게 네. 되죠? 고려관 9번님이 조류가철자 치고는 너무 미션만 깨시는 느낌인데? 10번님은요? 10번님 못들었다. 저스토컷에스토커 와... <웃음> 어렵다. 그지? 아 뭐지? 이렇게 잘 빠져. 개잘 빠져나가네. 근데 잠깐만. 8번님. 5번님이 벤트 탄거본 거예요? 예. 제가 엔진이 많이 아... 들어가 있는데 5번님이 벤트타더어고어디 따라서... 벤트인지 얘기해줄 수 있어요? 전전 실험실 쪽이요. 그러면 맞는 게... 성명이랑 초능력은 벤트 못하거든요? 그럼 5번, 8번은 완전 제외 가능한데? 맞아요. 맞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둘은 화, 거의 확직이네? 비둘기는 응. 맞지만 어, 9번님밖에 안남는데 9번님 초반에 그첫킬 있잖아요. 그때 11번님이 9번님 가만히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때 진짜 지잡기 하고 있었고 그래서 누가 지나갔다고 했는데 저는 못 봤고 반서가 없어요 저는. 아 9번님은 아니에요. 9번님은 안닿왔어요 쥐잡고 계셨어요? 초반에 다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5번님이 비둘기여서 아니, 감싸주는 모르겠다. 건가? 아 근데 15번님도 죽었을 때 창고였는데 그 옆에 강당에 9번님이 미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9번님 움직여주세요 이랬었어요 근데 본인이 자기는 미션왕이라고 미션을 중간중간에 하면서 자꾸 가만히 있거든요? 7번님은 근데 7번이 영매 사람인데 거짓말을 거의 하기 쉽지 않은 직업이거든요? 음, 영매 확실해요 저거는 그 10, 10번님이 스토커가 아닌가? 이러면1번님처럼1 저... 0 번님밖에 없는데. 아나 다우 심대. 1 0 번님 아니면 아니 맞는데. 그 우리 우리 하나 아니에요? 아니요. 어려워. 모르겠어. 우리 하나인지 둘인지 모르겠어. 근데, 근데 일단 7 번님 의심됐었고 1 4 번님 펠리코으로 썰렸고 그래서 한. 명이 근데 한반 정도 이상 정도 죽어가지고 정도. 한 명일 가능성이 높긴 해요. 어둘인것 같은데요? 어? 어1 0 번님이 3 표야 갑자기? 와, 10번 혹시 1 0 번님 1 0번 찍은 분? 오리가 미, 미 모든 거 아니야? 오리가 모든 거 아니야? 우리가 모는 뭐거 아니? 도망쳐. 우리가 모는 뭐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는 뭐거 같은데. 응, 저 진짜 속고. 우리가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벤트에고 숨었겠고. 어딨어? 어? 우리가 둘이죠. 아.. 아, 아 나이 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이 <웃음> 나이스 나이스 이스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아스 나이스 나이스 어이 아, 거아 썰리는 거예요. 그 창고 위에서 썰리는 거. 아, 1 5 번님 키를 막 봤던 거구나. 네, 제가 신고한 거. 아, 소매도 벌났다. 아이고. <웃음>